응? 아이 메이크업의 활용 점점. 이거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키스미에서 이제 새로 출시한 애교살 메이크업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히로인 메이크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인데요 두 가지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기 한쪽면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음영 쉐이드 음영을 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컬러의 음영 쉐이드가 있고요 한쪽면엔 반대편엔 볼륨 쉐이드 이 애교살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반짝반짝하게 채워줄 수 있는 지두 가지 컬러 색상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은 여기 이게 01번, 2 예, 02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데일리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이제 하실 때 사용하면 좋고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는 스파클 볼륨 색상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음영 쉐이드 부분이 이 살에 닿는 면적 부분이라고 할까요? 사실 두꺼우면 다크서클처럼 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좁고 얇기 때문에 이 음영을 줄때 다크서클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게 음영을 줄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상하 면적이 좁은 타원형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에서 할 때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희 애교살을 만들어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솔직히 그렇게까지 애교살 메이크업하기 힘들잖아요 이 하나의 제품에 이 음영과 이 볼륨 쉐이드가 양쪽에 다 있다 보니까 간편하게 좀이 애교살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스파클 볼륨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 애교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억지 웃음을 살짝 지워줘요 <웃음> 보이나 화면에서 살짝 웃어 이렇게 여기서 애교살 막 억지를 만들어 사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해 아 어, 뭐야 쟤 누가 봐도 애교살을 그려 넣었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한것 같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요 어, 되게 은은한 잔펄이야 헉,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 눈에만 지금 보이나? 화면에서 안 보이나? 안 보여? 좀 한번 이렇게 브러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펴주시는 거저 추천드립니다 아, 섀도우로 어떻게 이 음영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컬러로 이 애교살 부분을 채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로 정착하시면 됩니다 키스미로 자 다음은 이제 블러셔 차례인데요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키스미에서 립 라인을 출시했어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겠죠 이제 나오니까 아니 키스미가 지금 색조를 낸 거야? 얘는 틴트거든요 이 틴트는 약간 질감이 이래 와 진짜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MLBB 색상이잖아 알죠 여러분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근데 계속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음. 진짜 색상 예뻐. 그리고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하다. 왜 이거 이거 얘기를 했냐면 블러셔도 사실 저 이걸 했거든요. 아 욕심 부리면 돼요. 양쪽 이렇게 찍어도 빠르게 또 되요. 이게 뭉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리퀴드 제형이다 보니까. 음, 소금 하잖아. 그 다음 요 기세를 몰아서 이렇게 섞어서 걸어 여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말이요 찍어서 손에 이렇게 뭉개 뭉개 뭉개 그럼 대충 여기에 그냥 알아서 색이 섞여요 그래서 끝! 다음은 또 요것도 보여드려야 되잖아 이 립스틱은 또 어떤 제형인지 안쪽은 제가 립스틱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도 색이 다 예뻤어 그냥, 그냥 내가 너무 다 좋아하는 색이야 일단 내 최애 색상 하나 알려주고 지금 바를 색상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야 이요쓴 흔적 보여요 여기 쓰는 적 나 지금 이거 들고 다니면서 썼거든요 나의 최애 색상은 고, 얘는, 얘도 는얘 01번이네 솔티드 베이지 제가 약간 좀 누디한 색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도 좀 색상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약간 얘보다 더 분홍빛이 돌죠? 이것도 그냥 약간 생얼 메이크업처럼 보일 때 하면 좋다 제가 요즘 또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는 거 좋아해서 이런 색상이거든요 좀더 어두운 아, 끝. 약간 안쪽만 붉은 거 보여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는다 나의 메이크업. 근데 내가 입이 막큰 편은 아니거든요? 입술을 두툼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알려줄게요. 이 볼륨 쉐이드 부분을 이용해서 이 입술 산 부분, 여기를.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또 음영 쉐이드로. 내 입술은 여기까지라서 그림자가 여기까지 있어. 라는 걸 알려드리듯이. 약간, 여기, 여기, 여기, 모르고 크게 발랐을 때 찢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푹. 음, 뭐야. 너무 예쁘잖아. 메이크업이 완성 됐습니다. 완성. 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자면은, 이제 일단 눈썹. 이결 살리는 거. 결 살려서 그리고 여기 눈요 아이라인과 점막 마스카라 까지도 키스의 제품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애교살 이눈 밑에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눈 밑에 약간 반짝반짝 빛나 이거가 지금 제가 애교살에 그려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요 자연스러운 이 음영 이것도 제가 그려 넣은 겁니다 이거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키스미에서 새로 이 립라인을 출시를 했는데요 틴트 제품을 이용해서 체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바지 뿜뿜 데일리 메이크업인데요 어, 이렇게 제가 아까 무물로 이제 먼저 여쭤봤잖아요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오늘 키스미에 새로 출시된 요 키스미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와 함께 메이크업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간편하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이게 이 애교살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팁처럼 이렇게 입술 볼륨 내가 볼륨을 원하는 곳에도 이렇게 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요 또 색상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하셨던 분들 초보자분들도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컬러감 두 가지가 나와서 편리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정말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스미에서 같이 댓글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키스미 애교살 라이너가 이제 곧 출시가 되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가장 표현력이 좋으신 20명. 20명을 추첨을 해서 요 아이들을 이렇게 소정의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당연히 기대가 되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쁘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기대가 안될 리가 있나? 정말 키스미에서. 늦까지잘 만들어버리니까 저는 너무너무 키스미 덕후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겟레디윗미 영상을 보시면서 키스미 애교살 라인으로 제 꿀팁들도 이렇게 좀 한번씩 따라해보시면서 같이 예쁜 메이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요 여러분 안녕 같이 준비하느라 재밌었어요 음.